처음 시작은 고작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 몸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이게 되네 지금쯤 70kg대 진입했어야 하는데 공복유산소 운동은 체중유지 운동이 돼버렸다 하루에 5-6kg 에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뛰고 있는데 몸이 너무 금방 적응해버렸다 맛있는 거라도 많이 먹고 안 빠지면 이해가 되겠는데 공기 중 미세먼지마저 영양분으로 바꿔 흡수하는 것 같다 오빠, 워 무거워. 피카츄! 오다! 개토끼를 들고 다녀가지고 오른손이 두꺼워지는구나? 이뭔 개... 오랜만에 산에 오는 것 같다. 이제 빨간 띠로 승급해야 해서 답사 나왔다. 지금까지 10kg 빠질 때마다 빠진 살만큼 같은 무게의 쌀을 들고 등산했었다. <웃음> 다니는 거야? 새로운 띠를 받기 위한 나의 승급 시험인데, 40kg은 들고 올라가면 진짜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중이다 산에 올라와듯이 숨이 안차 숨찬나? 안차는데? 아, 땀이 안나 어떡해? 청소그러면 일로와! 너너 숨차 얘이제 <놀람> 예, 족같은 <독> <놀람> 반곱스 자연산 파마머리 요즘 혼자 바쁜척해서 미용실 갈 시간이 없다 유산소 운동 후 집에서 하는 운동은 스쿼트 1세트 30개.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가벼운 리프트 5회, 바로 이어서 턱걸이. 이렇게 기본 운동으로 휴식시간 없이 숨차게 움직인다. 유지태 배우님 홈집 영상 보면 풀업 밴드를 저 위치에 걸어놓고 쓰시던데 위에 걸어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편하다 운동 중간중간 복근 운동 아령 운동 등등 총 4세트 스쿼트 120개 리프트 20개 밴드 턱걸이 3에서 40개 이렇게 하면 30분 정도 걸린다 70kg대 금방 될것 같았는데 운동 강도를 높여도 체중 움직임이 없다 앞자리수 체중 변화만 다섯번째지만 이 구간은 항상 힘들다. 빨리 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협조 좀 해줘라. 23년도 벌써 3분의 1이나 지나왔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다가는 몇밤 자고 일어나는 또 금방 8월이다. 그렇게 정신 차릴 때쯤 되면 연말 모임에 또한 해가 지나간다. 그렇게 무한 반복이다. 젊음과 건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무의미하게 지나간다. 뭔가 하고 싶다니 내일부터는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토록 원하던 빨간티인데 40kg 들고 올라갈 용기가안 난다 다른 거 생각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40kg 살 빼기 전에는 어떻게 걸어 다닌거지? 저런 걸 움직이다니 존경스럽다 <목소리>